응. 지금 별이는 하나고 뭐, 세모는 네 개요. 응. 그러면 별이는 그아 일단 세모는 방겠죠 그리고 별이는 OH 마이너스고. 너무 잘했어. 동그라미는 H 스 구형체 은는 아니 구형체 유 아니고 아는 거는 됐죠. 그리고 음, 얘는 A H A가 비 O H보다 많다라고 했는데는 음, 좀 틀렸죠. 왜냐하면 응. 지금 여기 보면은. H A는 6 개. 응. 얘는 8 개였잖아요. 얘는 면 여기 네 개니까. 네개두번 4개 응. 있으니까. 여개여 개니까. 근데 얘는 지금 응. H A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. 그, 그렇지. 은 지금 얘가 남았잖아요. 어. 그럼 연기잖아요. 어. 그러면 H 가 크게 됐지. 너무 너무 잘했어. 그리고 재이 아까 했던 거 조금 더 해서 더 다지기 위해서. 추가적인 문제를 내볼게. 여기 HA에 들어있는, 어, 그, HA 20ml에 들어있는, A H 플러스에, 어, A 마이너스 개수. 3개. <웃음> 잘하네. 그러면 좀 더, 이건 어려울 수 있어. 잘 생각해야지. 이건 한 단계 더. 이 OH 플러스에 들어있는, 아, OH 플러스, BOH에 들어있는, 음. 20ml. BML BML 응 B 플러스 OHG 마이너스 게스 역시 아, 이제 쉽지.